자신에 대한, 그 그러니까 자신의 선호도를, 선, 그 호불호를 정의하는 것, justify. 네네, 네, 정당화시키다. 정당화, 정당화 아, 정당화하는 어.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어허. 중요하다. 그렇죠. 그래서, 참 중요한 거는 우리가, 어, 아, 어, 잠깐만. 아, 이거 미안한데, 가조진조로 보면 안 돼. 문법적으로 가조진조가 아니구나. 왜냐면, 여기가 위비가 됐죠. 그지? 네. 여기 왜 비동사가 있을까요 슈드 숨겨져 있어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슈드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, 슈드 생략됐다는 얘기는 가조진 주어가 아니라 비인칭 주어로 해가지고, 중요합니다. 이렇게. 해야 아주 중요한데요. 뭐가 중요해요? 대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. 이거죠.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는 거야?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아, 아, 아. 아. 그쵸. 우리가 네. 뭐 하는 위치가 돼야 돼? 어떤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? 우리의 흥미를 정당화하는 그니까 그렇죠. 우리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테이스트란 단어에 조금 더 자주 쓰이는 단어 들 중에 뭐가 있어요 흥미도 나쁘지 않지만 또 어떤 뜻도 있을까요 <목소리>